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피부 재생, 뭐 건조 이런 것들로 리조란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리조란 손으로 맞고 손으로 맞아야 더 효과가 있대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후기들이 약간 손으로 맞았을 때 효과가 더 좋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한번 내가 받았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게더 좋은지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쥬란 자체가 피디알인이라든지 그런 베이스를 해서 피부에다 어떻게 보면 영양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생을 촉진시켜 주고 약간 좀 피부가 거칠거나 좀 피곤해 보이고 재생력이 떨어질 때 하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때도 하면 참 좋은 시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리쥬란은 손으로 맞아야 되는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물광 기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주사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계 자체에 로스가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게더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요즘 기계 정말 좋아졌어요. <웃음> 예전에는 장비가 어땠냐면 흡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비를 쏘는 거였는데 로스가 사실 솔직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그 장비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로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장비가 흡입한과 동시에 약물을 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장비를 사용해보면 아마도 기회가 되면 그런 장면을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로스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저희는 지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비가 좋아졌다라는 거고 손으로 시술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눈가라든지 팔자 주름 주름 주름을 타겟으로 할 때는 저희도 손으로 하고 있어요 눈가 같은 경우는 약간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한데 좀 약간 꺼져 있는 부분을 좀 타겟으로 하거나 특정 주름이나 몹시 싫다라고 했었을 때그 주름 같은 거는 흉터처럼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로 손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 주름 같은. 경우도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 꺼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름이 정말 있어요. 주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름을 펴기 위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리조란을 손으로 치,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손으로 시술을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멍이 들 확률도 좀 느끼고 높고 그리고 그 레이어가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술 시간도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레이어를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크림 마취를 바르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크림 마취가 어떠냐면요. 아마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크림을 닦고 나서 한몇 분? 한 2, 3분이 지나면 갑자기 마스킹이 확 벗겨지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마취 효과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 자체는 통증 없이 그나마 좀 내가 좀 그나마 편하게 받으려고 하면은 빠른 시간이 끝내야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여러 번 찔러서 해야 효과가 좋은 시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술을 할때 아주 작은 도즈를 이용해서 가장 낮은 도즈를 이용해서 여러 번 빠르게 시술을 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그 통증 시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분적으로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매뉴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멍이 들 확률도 높기 때문에 천천히 시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여러가지 뭐 블로그 그런 댓글에 보면은 리주란은 손으로 해야 된다 손으로 하는 게더 좋다 뭐 기계다 뭐 이렇게 굉장히 왈가왈부 하는 거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특정 부위 특히 약간 눈이라든지 뭐 꺼진 곳이라든지 팔자주름이라든지 그런 곳은 손으로 하는 게 좋지만 굳이 나머지 부분을 내가 막 통증을 참아 가면서까지 어 손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리주란 그 통증 없이 하는 HB가 나왔잖아요. 물론 기존의 그리쥬란 대비 PDRM 용량이 떨어져서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둘다 받아보신 분들은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시술을 받고 얼마나 잘 쉬었냐가 훨씬 더 결과의 차이를 크게 만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이면 뭐 시술을 하는데 통증 없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주란 HB를 빠른 시간에 뭐 기계로 받는 걸 선호하고 그리고 내가 뭐 아이 라든지 팔자주름을 맞는다 라고 하면 그때 손으로 맞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웃음> 명쾌하셨나요? <웃음> 난 너무 약간 약간 저의 선호대로 약간 내가 느끼는 대로 약간 시술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도 또좀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